기다려 알았어 하고 있잖아 기다려 기다렸어 기다렸어요 밥 드릴게요 기다려 어. 주세요 엎드릴까요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아드릴줄게난 아, 아, 준다니까 알았어 잠깐 잠깐만 아니 아저 나와봐 아니야, 이거 아직 안보러어 아, 니 진짜... 야, 이게 다온동물방네참참맛맛있죠진공청소기야 진공청소... 여기도 여기 도 여기 두개 여기 있는 데왜 못... 여기 있는 데왜못 여기 있는 데왜못 여기 있는 데왜못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, 여기, 여기 다 네, 먹었어. 다 먹었지요. 응. 순식간 순삭이네요. 벌써 먹었어요. 순삭이네요. 우리 끄어트했어어가여기트했어야밥탕 <웃음> <웃음> <아니, 오, 웃음> <머리도> <웃음> <웃음>